리플 리플 그 방송 저 녹화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요 매수 구간 매수 구간 상단에서 지금은 딱 지지받고 다시 뛰어올랐네. 490까지 빠져가지고 저 매수 구간 완벽하게 딱 들어오면은 진짜 좋은 자리 나오는데 그쵸? 네, 라이언 님 안녕하세요. 어9 5가 멸망한다고요. 9 5 없어져야 돼. 사기 사기 프로젝트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사기 프로젝트 사이꾼들이 세상에 아직 너무 많아요. 자, 리플인데요. 리플 원 차트 그때 두가지 시나리오 예상해 볼수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로 향하는 작은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 그때 이렇게 564원, 564원 정도의 평행한 수평저항 그리고 어, 저점을 올리는 이러한 트렌드에서 만들어진 이 수렴 채널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상에 의해서 어, 결국 여기 돌파하는 그러한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진입했던 파동만큼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격이면 약 620원 어, 620원 정도의 타겟을 보고 여기 490원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어,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 타겟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뭐 방향을 정해야지는 못했네요, 얘가. 그쵸 어, 아직까지 몰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 런 식으로 조금 모양 그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아직까지 파동이 많이 남았네. 여기까지 카운팅을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하나 더네 하나 남았네, 하나. 그쵸 어, 여기서 하나 더 쏘면은. 한 500원까지도 오겠네 500원. 어제 500원 찍었나요? 500원에서 490원 490원에서 500원까지도 빠져도 돼 490원에서 500원 빠져도 돼요 리플 리플 490원에서 500원까지 빠져도 된다고요 왜냐면은 지금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리플입니다, 리플. 황형식님, 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파동. 지금 여기가 언제야. 어, 지금 채널 하단 지지받고 470원에서 그때 여기 매수자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자리에서 실제로 반등 나오고 나서 지금은 510, 520원, 520원 저항 자리 나온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플래그 패턴 내지 하양색계 패턴에 의해서 여기 이만큼 이어졌던 이 파동만큼 그대로 이어지는 관점이 나오죠. 그러면 560원 가는 이러한 패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쵸 혼자 놀아요 리플 연말 600원 뭐 연말 안에는 가지 않을까요 네. 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금 더 떨어지면 여러분들 매수 자리 좋은 자리 나와요 네. 이거 체크해 나온 자리가 구간 매수 자리에요 490원에서 490원에서 500원인데 어. 부감 매수 자리에요부감 매수. 제가 저번 방송 때 저번 주에 했던 방송인가 지진한 지지, 중가 470원 470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마지막 매수 자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신 분들몇 계시더라고요. 타신 분몇 계신데 못 타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어,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구나. <웃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매수 구간 실제로 마지막 매수 구간 490원 500, 500원. 요 사이에서 구간 매설 자리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고그 위에서 조금 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500원까지 안 가더라도 약 510원? 510원 수준에서 이렇게 채널 중심선 채널 중심선 지지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다시 뛰어가는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 타겟은 560원 여기서 뭐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어, 세 번의 저항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대 형성하고 조금 조정 주더라도 다시 뚫고 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해보는 게 음, 어느 정도 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조정 받더라도 여기 이전 저항이었던 그리고 이전 지점에 어, 매우 중요한 저항자리였던 그리고 지지 자리가 될 540원. 540원만 540원 내지 530원 그 가격에서 어 반등 성공하면은 다시 560원 충분히 뚫고 620원 타겟까지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리플.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대응 전략. 만약에 515원 와요. 515원 여기에서 구간매서 자리로 어, 한500 500 510원에서 490원 490원에서 구간 매수 하셔가지고요, 560원에 다시 파셔가지고요, 만약에 540원까지 다시 조정 나오면은, 일단, 0원에서다판거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6 2 0원에 다시 터세요라고 말씀드리긴 말은 정말 쉽죠? <웃음> 말은 너무 쉽죠? 네, 이거 대응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매수자리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신 다음에, 그냥 보세요. 예, 보세요. 대신, 어, 스탑을, 스탑을 정해놓으시면 돼요. 490원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사놓고 490원 깨지면 그냥 던지는 거야. 안 봐. 뭐 여기서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봐. 스탑은 원래 그래요 스탑 언팅은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팅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탑 매수하고 스탑 걸고 기다려가지고 560원 도달했어. 여기서 탈고 다시 타는 전략 이게 좋긴 한데 여기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보세요. 스탑 유지하고 스탑을 조금씩 높여도 돼요. 500, 500원에서 510원씩 조금 높여도 되는데 뭐 못, 못 버티겠다면 일단은 그냥 스탑 기존 스탑 가격 유지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60원을 돌파해서 620원까지 갔다. 그럼 점점 가스탑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 손절은 아니지. 이제 익절이지. 뚫으면 이제 익절 가격을 한 540원 정도. 540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만약에 560원 뚫고 620원 갔다 그럼 나중에 스타 가격을 560원으로 또 올리고 그럼 안정적으로 존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여기서 다 팔리니까.